자, 우리는 멘토링이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멘토링도 하고 가르치고 다니지만, 엄마의 주목적이 엄마의 멘토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이? 엄마가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워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에이? 엄마가 얼바로 가지지 마고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에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뭐, 엄마가 어, 무용조해갖고 무용부터 시키자면 애가 공부를 하겠나? 그치? 애는 어떻게 무용을 잘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잘 되겠나 운동이나 하고 뭐 축구나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 공부 시키려고 엄마는 또 바라바라 한다 그지 그거는 올바로게 하는 길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적으로 열열네번째디비는 우리는 진로상담법이다 그지 자 여러분들은 진로는 우리는 대충 우리가 수리사주에서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길 인연의 길, 이런 것이 했다, 그제? 했지? 자, 인생의 길, 인연의 길, 운명의 길은 상담을 위한 부분들은 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한국과, 한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면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다. 네?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못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여기에 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그 비중이 큰 것이 무엇이겠나. 자, 이것이 바로 가업 길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엄마 아버지가 행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거의 50% 이상이 라는 거다. 자, 엄마가 무용하게 되면 따라서 무용하고 아버지가 법관이면 그 집에 가면 또 법관이 있고 어사로 가게 되면 주로 또 어사로 가는 거. 그렇게 한 50% 는이 길을 가려고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업 길이에요 가업으로 가게 되는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지금 상담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누구말떠나 학교 공부하러 간대 공무, 공무원이라 해보자 대기업이라 해보자 공무원 대기업에 무슨 전공이 필요하겠노 전공이 있다고 생각하나 누구맞잖나 삼성전자에 전자공학과 출신자리만 뽑나 전자공학과 그거 몇번 되지도 않아요 이? 그러면 우리는 그기길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재능이 있어 갖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전공과 취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진로 상담에는 그쵸자세 번째 가게 되면 우리는 재능이라는 것이 있다 재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면 인생길이다 자기 자기 재능이 있는 것같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그책으로 잘하는 거겠지 그지? 자 이거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해가지고 가수가 되는 것이 최고 좋은 거고 운동을 잘해갖고 제일 1등 어? 운동선수가 되면 제일 잘하는 거야. 이? 그것이 우리는 재능이다. 재능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이게 청천빌이 너무너무 많잖아.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사람과 학교에서 밑에서 어? 너무나 꼴찌하는 사람들이 이 천천만 명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것문이너뭐 법관이 되라. 뭐, 교수가 되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놈이다, 이 말이야. 그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요새 어사가 되라, 캐나는데 우리가 중학교 한 가보자. 아, 고등학교 한번 가보자.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사의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 몇 명도 오겠노? 어디 갈수 있는 나라몇 명도 오겠노? 하나 그냥 한두 명 밖에 없다 이말이요 그걸 갖고 오면 니가 어서 의 길을 가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게 상관도 아니래. 이게자네 번째 우리는 적성끼리 있다. 우리가 저 직장에 취업을 한다면 전공 지금 뭐 전공이 이거 뭐별볼일 없다. 자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될거아니에요 그지? 부수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만일 공무원 길을 선택했다면. 내 측성에 맞는 부스를 지원해야 되는 거야. 누구말따나, 어떻게? 해? 나는 도시계획 하고 싶다, 도시계획 세무각이 싶으 세무, 세무. 어, 사회복지 가고 싶으면 사회복지, 뭐 이런 것을 가야 되는 거야. 교육하고 있으면 교육. 이것이 자기 재능과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기 보면 또 이게는 예능의 길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 복잡한 길을 이거는 도표 하나에 딱 찍어놨잖아 응? 딱 정리해갖고 도표도 해놔 놓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를 설명을 다해놨 거야 엄마 그거 안 보고 싶겠나? 보고 싶겠지 엄마, 엄마가 엄마그 자식을 위해서 5,500원 투자하는 거 아깝겠나?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상담하는 그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란 말이야. 그개맞추기도 아니고 그거 뭐안 된다. 이? 자 그래서 이런 길을 진로상담법하인데쭉다 풀어난 거야. 이? 그러면 엄마들은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게 그래야 내가 어떻게 국민학교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때는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목표가 정해지으면 우리는 가학길 같은 거는 목표가 정해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럼 진로상부분 여기까지 하고.